네 안녕하세요 본파인트 조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도커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도커 라이버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커가 어, 설치되어 있는 도커 엔진이죠 도커 엔진이 설치되어 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좀 알고 가시합니다 그래서 도커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 뭐 ps 명령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도커 런을 통해서 이제 어, 이 이미지들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했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 제가 올렸던 그런 도커 컨테이너 활용법들을 영상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 파이썬이 이제 환경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 PIP 인스 l 리그 다음에 이제 도커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현재 실습들이 이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도커에 있는 이 리스트 정보들을 나는 정보들을 확인하고 싶다. 물론 이제 Docker PS라고 하는 명령으로 로컬 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뭔가 웹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그런 웹 기반으로 뭔가 제어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Docker API를 열지 않는 이상은 이 이런 파이썬이나 이런 웹 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도 우선은 어 수도 v i n Docker 1 py 라고 해서 제가 미리 명령을 좀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번 코드를 확인하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import docker 라이버리를 이렇게 불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 docker의 환경들을 가져오면서 이제 객체들을 이제 성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현재 개체 생성했던 부분들을, 클라이언트 컨테이너의 모든 리스트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겠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 말 그대로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다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컨테이너가 뭐 3개든 4개든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가져온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속성 정보들을 다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정보들이 쫙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자그만 한번 수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컨테이너에 동작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에요. IP 네트워크 정보부터 시작해서 저장 정보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 중요한 그런 이 안에 환경 설정량께 이거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그 가지고 왔던 그런 정보들의 정보들 그런 어떠한데문 정보들이나 그런 환경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은 도커 인스펙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된다 가져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이썬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 이제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IP 정보하고 그 도커 컨테이너에 나는 네임 정보들만 좀 가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방 봤던 이 정보 이게 현재 이 앞에 서 있는 정보 중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JSON 파일이든 XML 파일 같은 경우는 태그 기준으로 이제 단계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면 된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냐면은 바로 파이썬의 도커의 2점 파일을 제가 미리 어,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 각각의 컨테이너 정보에서 IP 정보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커 수도 아까 어, 수도 도커의 ps 명령을 했을 때는 IP 정보들, 내부 IP 사용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포트 포워딩 정보들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정보들, 인스펙트 정보에서 가져왔던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씩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로그 파일들을 가져오시면 또 로그 파일들만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공격 패턴들을 어 이제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도커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금방 실행했던 요거죠 요 소스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아까 했던 것들은 요만큼 이었죠 네, 요만큼의 정보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속성 정보에서 네이밍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안에 ip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것 중에서 이제 네이밍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ip 정보들 요 네트워크 세팅 안에 이렇게 하이죠이 속성 정보에서 여기에서 그하이에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면 이제 그 네임 정보하고 IP 정보들을 두 개를 이렇게 프린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저장소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 한개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물론 이제 확인 과정들은 좀 필요합니다 인스펙트 정보들로 어떤 것들이 열려 있는가 그 안에 있는 IP에서 이스포즈 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 같은 경우가 실제 그 컨테이너 안에서 열려 있는 포트거든요. 서비스가 열리는 거죠, 서비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포트들이나 그런 것들이 열려서 이게 뭔가 이제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백도어 이미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불필요한 포트 서비스들이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포트 명그 환경들에 대한 설정, 그 포트들을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포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요을 알고싶다 각각의 컨테이너의 정보들을 저희가 각각의 이스펙트, 이스펙트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확인 다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소스코드를, 아니, 우선 실행하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80포트들이 다 내부적으로 열려있죠. 이게 맞아요. 요거는 엔진NX라고 하는 웹서버를 제가 동작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포트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제 로컬 PC 쪽에서 도커를 실행을 할때 외부에 있는 다른 포트들하고 뭐8888 포트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 거고 이게 포트 마이너스 P 옵션을 통해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이 제웹 서비스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고 요거 이외 다른 것들이 열려 있으면은 좀 살짝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안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요거를 소스 코드를 보면 요것도 뭐 비슷합니다. 이하이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 포트들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의이스포츠 포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포트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어, 이런 설정 파일 중에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컨테이너의 그런 설정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설명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컨테이너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스탑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지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 코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만약 올린다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이 컨테이너 서버 쪽에 적 오늘 해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클릭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의심되는 그 어떤 로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금방처럼 의심되는 그런 포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도커의 그런 파이썬 도커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인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